과부의 헌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지요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부터 앉니다 엊그제 잔치집에 갔는데 어떤 율법학자가 왔어 윗자리부터 찾던데요 그랬군요 그들은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가난한 여인들을 속여 돈을 빼앗고 기도는 또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군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겁니다. 한편 부자들이 헝금함에 돈을 넣고 있었어요. 자네 이번에 돈좀 벌었지요. 오늘은 얼마 준비했니 이번에도 자네가 제일 많이 했지. 그게 뭐그리 궁금한 가안 봐도 알지. 자네가 가진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겠지 하하하 <웃음> 조용히 좀 하시게! 그래 그러면 자네가 또 많냐 하든가! <웃음>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동전 두 개를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 여인이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예? 저 가난한 거부가 넣은 돈은 겨울 레턴두 개입니다 얼어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동전 한 잎이 어디 돈이 되나요?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데서 얼마를 예물로 바쳤지만 가난한 저 여인은 있는 것을 다 털어넣었으니 가진 것을 모두 바친 셈이지요.